안녕하세요. 이지쌤이에요. 어, 지금 강의를 가고 있어요. 아침 일찍. 여기 강남입니다. 강남. 토요일에도 강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어금없이 강의를 가고 있는데 오늘 강의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기업 강사 형성 과정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제가 강의 안을 어떻게 하면 깔끔하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해주러 가요. 항상 매번 강의를 가면서 느끼는 건데 강의 마다 항상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어, 예를 들어서 어, 그래요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바로 강의의 종류입니다 종류. 어떤 강의를 가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소개해 드릴게요 강의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청중의 기준으로 따진다고 라 했을 때 강의가 딱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자발적인 강의냐, 비자발적인 강의냐가 날리는데 자발적인 강의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특강이 있다 그러면 은 그것을 듣고 싶어서 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강사가 어떤 강사가 나오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기 때문에 집중력이 정말 뛰어나요. 하지만 비자발적인 강의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어 어떤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냥 억지로 들어야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학교 수업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이 억지로 들으라고 해서 가는 그런 강의 그런 한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런 강의 같은 경우에는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아 애초에 강사가 갔을 때부터 느낌이 완전하게 다른 거죠 그러기 때문에 분위기가 너무 달라요 솔직히 강의를 갈 때마다 궁금한 건 뭐냐면 내 강의를 들으러 오는 사람들이 자발적이냐? 아니면 비자발적이냐를 미리 아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발적으로 오시는 분들은 뭘 말해도 진짜 배우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으신 분들인데 비자발적으로 오시는 분들은 내가 들어도 되고 안, 들, 안 들어도 되는 거기 때문에 분위기를 어떻게 끌고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강사로서 좀, 좀 좋은 정보를 줄수 줄수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강사인지를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런 게 완전히 좀 다른 것 같아요 일단 오늘 강의를 빨리 마치고 좀 이따가 또 영상을 찍을게요. 오늘 강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자발적인 강의거든요 사회적 기업 강사가 되고 싶은 대표님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오시는 거기 때문에 물론 저에 대해서 모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좋은 정보를 전달해 줄때 그걸 소화해 줄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겠죠.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지금 강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어, 들으시는 분들께서 아무래도 배우자고 하는 그 열의가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강의 같은 경우에는 자발적인 강의입니다 어떻게 보면 왜냐면 본인이 듣고 싶어서 하고 싶어서 했는데 그 사이에 제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적극적으로 배우시는 거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어, 이런 강의는 강의를 하는 입장에서는 되게 좋아요 부정적인 그런 생각은 가지고 계시지 않으니까 그래서 참 좋더라고요 또한 제가 뭘 알려드리거나 이것저것 더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면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피드백도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기분이 진짜 기분이 진짜 짱이에요 여기는 어디냐면 어, 비 소사이어티라고 해가지고 강남에 있는 큰 공간입니다 네. 네, 큰 공간입니다 제가 오늘 방금 강의를 한 곳이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일단 집에 갈 건데 조금 이따가 다시 카메라 켤게요 <웃음> 안녕 안녕 맛있네 <웃음> <안녕. 웃음> <웃음> 맛있게 드세요 네짠 <웃음> 네. <웃음> 강의를 마쳤습니다 아까 전에 했었던 얘기를 계속 이야기를 하자면 자발적으로 강의를 듣고자 하시는 분들은 강의를 정말 너무 잘 들어주세요 근데 문제는 비자발적인 강의에서 도대체 강의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비자발적인 강의 같은 경우에는 고려해야 될게 너무 많아요 사람들이 일단 딱 들어오자마자 반응이 그냥 애초부터 관심이 없어요 내가 뭘 하든 관심도 없고 애초부터 관심이 없었던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말을 해야 할때 단순하게 그냥 말을 하면 이 사람들은 아예 없는 사람 취급을 하듯이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하는 거죠 그 중에서도 어 내제 강의를 하는 사람이 좀 어정쩡하게 하면 뭔가 좀 어려 보이거나 그리고 나보다 조금 실력이 좀 없어 보이거나 예를 들어 그런 느낌이 드는 순간 이제 몇몇 사람들 중에서는 진짜 아예 개무시를 해 버리는 거지. 그 무시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계속 웃으면서 낄낄거리면서 분위기를 너무 흐려 버려요. 얼마 전에 제가 어느 학교에 강의를 갔었는데 어떤 학생 둘이 너무 분위기를 흐리는 거예요. 비자발적인 강의였거든요. 정말 그럴 때는 아 진짜 피곤하고 그리고 힘들죠. 마인드 컨트롤을 잘 해야 되니까 하지만 말이죠 되게 재밌는 건 그런 상황 같은 것들을 굳이 신경 쓰지 않더라도 강사들은 그런 걸 상황을 신경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물론 여러 가지 많은 강의를 가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리고 자발적이든지 비자발적이든지 강의를 잘 하면 자발적이던 사람들은 더 좋아지는 거고 비자발적이었던 분들은 뜻밖에 소득을 하는 거죠 어찌되었건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강의 준비는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거 오늘 강의 갔떠 오고 나서 참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했는데 오늘 강의도 잘 끝내고 왔습니다 이지쌤이었습니다 안녕